뭐야? 창가자미. 아, 창가자미 말린 저, 거야? 네. 전 부쳐 먹으려고. 이 뼈채 음. 통째로 이렇게 붙여서 먹으면 맛있어. 음. 자전에 아, 네. 씻어야 되는구나? 응. 음. 음. 다 손질이 된거요 아. 말린 거. 음. 손 조심해. 다시. 음. 음. 다 다듬어 댔어. 부침가루구나. 음. 여기 소금간이 돼 있어. 음. 그러니까 후추만 좀 뿌려야지. 아 말리기 전에 살짝 소금간이 돼 있나? 응. 음. 가루. 어. 음. 아까 그 부침가루구나. 응. 음, 부침가루. 음, 음. 이걸 포를 뜨지 않고 음. 또 이렇게 통째로 음. 전처럼 금방 익어 음, 납작하니까 에. 빼도 많이 웃고 가운데만 빼내면 되니까 음. 한 마리는 크네 음. 밀가루도 여기에 발라만 주면 돼 음. 그래야 계란을 붙을 거 아니야 음이래가지또 계란에 묻히는거 계란을 씌워 음. 이건 이렇게 발라만 주면 돼두 개만 음. 이렇게. 계란에는 소금을 안 넣어도 되나? 조금 뿌려야 돼음 여기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음, 조금만 소금은 조금만 음, 음. 음. 이제 기름 두르고 저걸 어. 그냥 붙여주면 끝나나 보네 어. 간단하네 달걀 달걀 씌워서음 진짜 전하고 똑같네 음. 기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튀긴 음. 건 많이 들어간 뒤 이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좋잖아 큰 그릇에다 했으면 딱간곳다 빼면 응, 큰, 되는데 그게 더 좋겠다. 큰 그릇에. 음, 큰 그릇에 하면 편하지 응, 이렇게 묻채가면서 음. 계란을 조금만 쓰려고 거기다 했구나. 응. 계란 두 개가 딱 맞네. 그러니까, 많이 풀면, 많이 풀면 남으면, 버려야 되잖아. 그러니까. 이건 납작해서 금방 익겠네. 금방 익어. 맛있어. 응. 뼈가 딱딱 부서져 떨어지면서 아주 맛있. 어 거기 칼집을 안 넣어도 잘 돼있나? 얇아 이제. 음, 뜨거워 응. 벌써 구워졌네 겉옷이 응. 타겠다 또 한번 뒤집어, 뒤집어. 음, 자주 뒤집어야지 기름을 많이 하면 올리브이니까 좀더 해야 돼 저는 음식집에서는 기름에다 튀겨내면. 아, 이렇게 해서? 예.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요. 음. 맛있는 냄새 나지? 음 맛있겠는데? 손 뜨거워. 맛있뜨거 음. 음, 그거네. 그건... 이따 한번더 뜨기로. 두 마리만 해도 많네. 많지. 음 먹을 게 많겠어. 응. 음. 이제 모든 노릇 잘 익고 있네. 색깔이 좋다 이거. 음. 그쪽이 불이 좀 약하구나. 그쪽이 서 약간 이거 마른 거라 금방 이거. 음. 맨손으로 그렇게 해 뜨겁게. 새로웠네. 아, 응. 다, 이것도 다. 응? 다이거 진짜? 응. 이제 이것도. 체되도 돼. 뜨진않 오빠. 김치 새로 꺼냈나 보다. 음. 맛있겠네. 쭉쭉 찢어서 먹는다고 나도 어음 그래도 맛있지.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먹어. <웃음> 한 마리? 음. 우와 나큰거 주네. 음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봐. 오 진짜 맛있겠다 살이야. 음. 그 가재미는 이렇게 해 먹는 거야. 찢어서. <웃음> 이거 다 먹어? 응. 한 마리를? 응.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살이 음 어우 먹을만하네 응. 맛있어 잘 익었네 이거 쪄놔도 맛있어 네, 쪄놓으면 이거 잘수더라고 상당히 짭짤한데? 응. 맛있는 생선이네 맛있으면 당일아 사자 이게 응 계란에 소금 안 넣어도 되겠네. 응. 아니 맞아. 음. 응. 너무 응. 맛. 나잘 먹고 있는데 엄마 먹어. 여기 살이 많아. 이리 더 커. 응. 어우 맛. 있네야 음. 김치도 새로 꺼내니까 맛있다. 응. 어, 김을 새로 했어? 응. 음. 음. 음. 이거 그냥 쪄도 맛있겠네. 쪄도 맛있어. 그죠? 꼭 쪄서 먹으면 더 음. 맛있어. 말른 거랑. 이렇게 대먹고 그렇게 대먹고 무지제도 맛있고. 음. 생선조림으로. 응. 음.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은. 응. 온통그래서 전기자. 이렇 이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걷어붙는 게. 음. 엄마 입에 생선 다 묻었다.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. 응? <웃음> 음? 와 이거 살이 많네. 살이 많어 이게. 음. 이거 얇으니까 빨리 이거. 그러네. 튀기 옷안 묻히고 그냥 묻혀도 돼. c 중부터... h